The son of the land and 아 s t o w s a n is h t s e o n e s o l Ever. 첫 등장에 완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성난 근육의 섹시한 동굴 아, 보이스까지 많이 아, 썼네 그치 네. 아쿠아맨 제대로 입덕 유발하는 영화다 주무셔니컴머버원 네라랑 케미도 굉장히 쫌쫌했다 인정했게 코믹 케미가 꿀색 그 빨간 머리에 비늘 의상까지 소화했잖아 완전 쇼니고. 반했어 대 좋네요. 그리고 아쿠아맨한테 문제 생기면좀 나타나잖아요 완전 해결사. 원더우먼을 잇는 DC의 새로운 걸크 히어로가 나타났다 어? 세을 찾으러 땅이랑 바다를 막오가잖아요 음. 어, 그때 볼거리가 정말 쏟아져요 눈이 아, 진짜 즐거웠어요 바닷속 <웃음> CG가 또 완전 눈오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씬 기억하세요? 응. 불빛 들고 심해로 쫙 들어가는 장면이 아 어, 그때 진짜 아 시상화 그 진짜 아이맥스로 봐야될까요 음, 맞아 뭐랄까 약간 캡슐 타고 바닷속을 여행하고 있는게 진짜 해저도시가 있다면 약간 네. 이렇지 않을까?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준이었어 그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 아, 음. 그리고 이전 히어로 로비들이다 우주세계 이런걸 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태껏 보지 못한 바다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옥지신도 짤더라고요 사하라 사막부터 시틸리아까지 아 이탈리아 멋있었어 어. 아 맞아 오버워치 빌런이 두 명이잖아요 바다에서는 옴이 있다면 땅에서는 블랙마스 지상과 수정을 오가면서 액션을 하니까 아주 옴이 들썩들썩 <웃음> That was awesome. 세상 처음 보는 수중 액션이라서 그런지 약간 갓 잡은 생선 같은 신선함? 오오 아틀라나 여왕 액션 장면도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특히 그 마지막 수중 전쟁 씬 있잖아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이름이 아쿠아맨이라서 바다에서만 강할 줄 알았는데 땅에서도 무적이었죠. 그 이탈리아에서 벽 들고 지붕 뛰어다니는 액션 씬 있잖아요. 진짜 이세상 액션이 아니었다. 컨저링 시리즈로 유명한 제임스완 감독이잖아요 공포, 스릴러, 액션을 다 정복하고 이제 히어로물까지 넘보고 있는 음. 그 사기키의 감독 감독의 특유 유머 코드들이 곳곳에 박혀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오, 오, 오, 오. DC 세계관을 잘 모르거나 사전 지식이 혹시 없어도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또 이스터에그 찾는 재미가 진짜 쏠쏠했어요 혹시 몰래온 손님 에나벨 보신 분 계신가요? 오. 봤어요? <웃음> 러닝타임이 꽤 긴데도 쉽게 풀어낼 줄 아는 분 명불어전 제임스완 사실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음. 제임스완 와 이름값 한다 니값 니값 어, 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앞으로 나올 DC 솔로 히어로 무비 기대된다 어 맞아요 저 진짜 이거 개봉하면 아멧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어, 음, 어. 저도 나도. 볼거라면 가자는 가 보자는 <웃음>